오늘 머리 영상은 뒷머리 쪽 상고머리를 자르는 거 제대로 좀안 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라인 연결하는 부위나 뭐 이런 여기 옆머리 귀 밑에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그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뒷머리 같은 경우 상세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뒷머리도 약간 상고용으로 지금 현재 투블럭으로 되어 있지만 어, 투블럭 상고를 원하셔서, 투블럭 상고 많이 흔하니까, 요즘은. 옆에 투블럭은 그렇다 치고, 옆부분하고 뒷, 뒷머리랑의 어떤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투블럭을 위까지 쳐놨다가, 이렇게 길르셨는데, 이거에 대한 연결, 뭐,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보시고, 예, 따라 해보세요. 투블럭이 돼 있던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러 오셨는데, 먼저 좀 깔끔하게 잘라드리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뒷머리 선이 잘 잘라야, 뭐든지 다잘 잘라 보이니까 그거를 좀 한번 깔끔하게 자르는 법 한번 배우세요 지금 위쪽 머리를 들어서 밑에 부분 한 45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빗 모양은 90도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드셔서 약간 위를 한번 쑥 잘라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내려주세요 그러면 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하죠 이선 자체를 같이 맞춰서 약간 투블럭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약간 이렇게 살았을 때 짱구머리가 살짝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짧게 난 사람이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남기는 것보다 정리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잘라주세요.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도 약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밑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긴 부분들 놔두시면 안 되니까 약간 그 위에 부분 제일 머리 짧은 부분까지도 바싹 미는 게 아니라 그 위에만 살살 걷어 내주세요 이렇게 이따 그래야 라인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은 옆머리보다 뒷머리부터 먼저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맞추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바싹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띄워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위를 에 90도로 살짝 올려서 잘라 주시고 밑에 부분은 한 70도로 살짝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는 약간 리듬을 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살잘 만들어 주시고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똑같이 옆에도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쳐주세요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귀 뒤쪽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80도 정도 들어서 한 번만 지나가 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가이드라인하고 이쪽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맞춰야 되니까 속에서 나와 있는 뿌리 쪽은 건들지 않으면서 이 윗부분만 살짝 걷어내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상고형 머리 식으로 살짝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옆에 라인이 연결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위에 머리를 정리했다라는 게 보이는 건데, 어, 간혹 윗머리 한 번도 안 건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보시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위에를 잘려나안 잘라나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옆머리 귀 위쪽하고 이가이드인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위로 를 살짝 드세요 이렇게 살짝 지금 속에는 투블럭 한다고 파져 있던 상태인데 많이 길르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 준다는 생각으로 상고형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80도, 80도 정도 두셔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어, 위에 부분 자를 때는 약간 90도 두시고 중간 밑으로 내려올수록 80도 이런식으로 70도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이렇게 90도 80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연결하겠다고 라 생각하시게 여기를 살짝 붙여주시면 이렇게 라인을 살짝 따주시면 제가 봤을 때 머리를 연결하기에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뒷머리부터 자를지 옆머리부터 자를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자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위에서 한번 쳐주시고 밑에서 한번 쳐주시고 위에 한번 쳐주시고 밑에서 한번 쳐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 요즘에 좀 열심히, 어, 연습할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 번씩 더 열심히 하시고, 해주시고,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다, 어, 나은 생활할수 있게 잘 자르고 나서 손님 머리를 만져주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위에 쳐주시고 밑에 쳐주시고 그러면 상고머리가 얼추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게 상고머리고요그 다음에 약간 지금 그전에 팠던 머리랑 연결한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길어 보인다 그러면 이 부분만 오셔가지고 살살 이렇게 그리고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보시고 어 길이 차이가 난다 싶으시면 그 부분을 조금 집중 공략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고 한번 쳐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 층이 좀 어디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만 쳐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님도 되게 좋아하실 거고 저의 어떤 실력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아주 깔끔하게 잘나온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헬